알코올페놀에터에서 물리적 성질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코올기는 다른 유기화물처럼 알코올과 에터에 녹는점과 끓는점은 일반적으로 동족계열 내에 분자량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런데 알코올은 알코올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끓는점을 나타낸다. 자, 예를 한번 여기서 들어 보면은 분자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 예로서 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알코올 경우에도 자물 분자량 여기, molecular weight, 그런 게,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 18입니다. CH4, 메탄이, 분자량이 16입니다. 그 다음, CH3OH, 메탄올이에요. 분자량이 32에요. 메테인, 에테인, 에테인, 에탄, 분자량이 30인데, 메탄올과 분자량이 비슷하지요? 그죠? 30이나 32이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에탄의 끓는 점,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영하 89도입니다. 그런데, 에탄올은 끓는 점이 65도가 돼버려요 65도가. 어째서 이 에탄올이 이렇게 끓는 점이 영하 89도와 65도는 얼마 차입니까 더하면 154도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입니다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앞쪽에 물과 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자량 18, 메탄 분자량 16, 분자량 비슷해요. 그런데 메탄에서는 끓는점이 영하 164도. 그러니까 영하 164도 이상 온도에서는 이게 벌써 끓어가지고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물 경우에 같으면은 끓는점이 100도입니다. 100도. 두개 온도 차이는 무려 264도 온도 차이가 납니다 끓는 점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수소결합이다는 얘기입니다 수소결합, 수소결합 우리가 수소결합 앞쪽에서 봤죠 그 수소결합을 여기서도 알코올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액체 분자 분자 사이의 인력을 능가하는 힘을 에너지를 줘야만 액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자, 이때 수소결합은 알코올의 산소수소결합은 극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분자의 수소와 다른 분자의, 다른 분자의 산소 간에 특이한 이중극자 인력이 존재해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해서 이렇게 끓는 점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 경우, 알코올 경우, 뭐 페놀 경우, 이런 경우에 다 페놀, 뭐 에터 할것 없이 에터는 산소와 수소 결합이 없으므로 수소 결합은 생성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물질들은 물질들은 굉장히 큰 물리적 성질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이제 지금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소결합은 뭐냐? 자, A 경우 같으면은 수소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메탄 가스 경우입니다. 자, B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H2O, 물하고 물, 물 분자 사이에 분자와 분자 사이 수소와 다른 분자의 산소 사이 수소와 불소 사이 수소와 질소 사이 수소결합이 존재했죠 그걸 표현을 했는 경우고요 자 C 같으면 CH3OH 메탄올 경우의 수소결합을 지금 표현을 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수소결합이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큰 물리적인 끓는 점에 높아,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걸 한번 보여줬는 거예요. 뭐, 이 경우에는 메타놀하고 물 관계 사이에서도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수소결합, 수소결합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이 수소결합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좀더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알코올이 한 하나가 아니고 두, 셋, 알코올기 여러 개 가졌는 물질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물질을 하나 볼게요. 자, 대표적인 물질. 자, 이게 뭡니까? 알코올기 하나, 둘, 세개 가지고 있는 원, 투, 쓰리 프로페인 트라이올, 일명 그리세롤이라고. 다른 말로 그리세린, 화장품으로 쓰는 그리세린입니다. 자, 이 그리세린이 그리세로를 얻어서 아주 막대한 부를 갖다가 이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이나마이트 만들어가지고. 노벨상 만드는 사람 있죠. 그죠? 자. 그 사람이 지금 만들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물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하고 질산하고 황산하고 처리를 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 만들어집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요. 아주 강력한 폭발성을 가져 가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왜 폭발이 되면은 그 많은 힘을 폭발력을 가지느냐 그 가지는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했는 겁니다. 자 니트로글리세린 만들었어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이 자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의 좌측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 넣으시고. 자, 니트로 그리세린이 만약에 자, 폭발이 된다면 어떻게 그 폭발이 폭발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니트로 그리세린의 강력한 폭발성은 자, 빠른 변환, 즉, 비교적 소량의 부피를 점유하는 니트로 그리세린이 결국에는 폭발이 일어났어 만들어지는 물질이 여기에 있는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 탄소,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니트로, 그리세린이 이렇게 폭발해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분해가 일어나면서 부피로 치면 적어도 만에서 2만배 팽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만큼의 부피를 가졌는 니트로그리세린이 폭발이 돼서 만 배나 2만 배 팽창이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니트로그리세린은 매우 강력한 폭발물이지만 그 충격 강 그 충격감도는 사용한데 대단히 위험하다 폭발물이지만 그 충격감도는 사용한데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 니트로그리세린을 규조토하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자 이걸 에 그러니까 충격감도를 줄여가지고요 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다이나마이트인 물질이고 노벨을 매우 큰 부자로 만들어줬다 결국에는 <웃음> 지금 폭약 선는다 이런 것들에 어? 노벨이 기여한 그렇죠 기여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는, 뭐, 재산 수익을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현금으로 주는 상을 만들었는데, 이 상이 노벨 상을 만들었는데,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그 다음에 문학, 경제학상, 뭐, 평화 분야에 수여한다. 근데 실제로 노벨이 만들었는 거는요, 그, 경제학상도 노벨이, 노벨이 만들었는 상은 아닙니다. 에, 그 스, 노벨상을 어느 나라에서 수여합니까? 스웨덴이잖아. 그죠? 스웨덴. 그 스웨덴의 그 어떤 경제 쪽에서 뭐 경제학상을 사실 만들어서 노벨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든지 이 노벨상을 이렇게 줄수 있는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폭발물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가지 뭐뭐 니트로화 물과 질산염은 폭발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날 대부분의 다이나마이트는 실제로 질산암모늄과 뭐 연료기름으로 혼합해서 이제 만듭니다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이 기반이 이제 갖춰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 폭발물이 어때요? 꼭 사람 인명 살상을 하는 용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어떤 터널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거할때 건물 뭐 해체하고 이런 거다 폭발물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이 폭발물이 어떻게 해서 그 폭파, 폭발 폭발력을 나타내느냐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물질이 갑자기 팽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팽창이 되는 그 팽창력이 지금 아까 봤듯이 어마어마하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많은 기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팽창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이론적으로 어떤 물질이 폭발이 일어나면 은 각각 얼마만큼이 팽창이, 팽창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이론적으로 계산이 다 돼요. 그때 여기 에 보시면은 자, STP에서 1몰 기체는 22.4L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STP라는게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입니다 자, 0도씨 1기압을 0도씨 1기압을 STP라고 해요 표준 압력 표준 온도 표준 압력 영도시 일기압일 때 모든 자 물질을 일몰을 액체든 고체든 물질의 국제 단위 일몰 몰 아시겠죠 자 일몰을 팽창시키면은 기체로 만들었을 때 22.4 리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론적으로 22.4 리터 만약에 어떤 물질 1g이 자, 1ml 정도, 1ml 정도의 어? 지금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게 물질 1몰입니다. 이걸 기체화시킨다면은 22.4L. 우리 22.4L 하면은 보통 뭐큰 이런 물 받는 큰통 하나 정도 되죠. 그 정도 부피가 팽창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22.4L 그런가? 이걸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에터에 대한 물질이 여기 나오네? 아까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에칠기 두개 있는 다이에칠 에터입니다. 자이 물질 다이애칠 에터 입니다 자이 에터가 우리가 지방을 추출해 낼때 사용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디에도 사용하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1846년 이후 일반 마취제 자 뇌에 작용하는 약품이고 고통에 대해서 무엇식과뭐 무감각 하게 만드는 자 내에 사용하는 마취제 우리가 일반 마취제로 사용되던 다이에칠에터 사용되던 다이에칠에터 현재는 물론 다른 마취제로 대치됐습니다만은 이다이에칠에터가 옛날에는 마취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개구리 잡아가지고 뭐 해부하는 실험 한번 해봤습니까? 그때 마취제로 여러분 이거 썼잖아 자 그래서 다이애칠 에터 그러는 물질을 에터 물질이 어떤 것이다 보면서 설명을 잠깐 했고요 그 다음 페놀이라고 그러는 물질이 자 여기에 보입니다 벤젠링의 수소자리에 알코올기가 치환되어 있는 페놀입니다 자이 페놀이요 의약품으로 의약품 만드는 쪽에도 꽤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 나왔으니까 방부제나 살균제로 작용하는 물질로 지금도 사실은 방부제 살균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소마취제 작용하는 능력도 있고요 피부 자극 주고 섭취할 때 독성은 있습니다 자,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페놀이 나왔습니다. 자, 페놀. 그다음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물질들을 여기에 예로서 몇 가지 보였습니다. 자, 기침 약으로 쓰고 있는 이 물질. 뭐 가정용 소독 분무제로 사용하는. 그다음 뭐 등등 이런 물질들이 이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어? 물질들이다는 걸 예를 한번 보여줬는 거고요. 그다음 또 우리 식품과 관련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자 항산화제로 사용되는 물질들이 자 이겁니다. 페놀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에 이름이 BHT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자, 부칠레이티드 하이드록시토로엔 그러니까 벤젠링의 알콜기 가지고 있는 건 페놀인데 여기에 메칠기까지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토로엔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토로엔인데 부칠레이티드 그러니까 부칠기 이두개 양쪽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입니다. 자, 이걸 bht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부칠레이드하이 i 시아니졸이라고 하는 bh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 물질들은 어디에 항산화제로? 항산화제로 우리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모두 사용되는 것은, 모든 물질에 사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버터 종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페놀,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페놀, 뭐 이런 물질들도 지금 항산화제 뭐 이런 쪽으로도 사용된다. 그 다음, 구회사. 알코올 에터 제조. 그럼 알코올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아,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구나 정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번. 알켄, 그러니까 이중 결합을 가졌는 알켄의 수화 반응으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친핵성 치환 반응으로 이와 같이 친핵성 치환 반응으로 알코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키토네, c 오키톤에요 수소 수소를 갖다가 첨가시키는 그러니까 수소로 수소와 반응을 시키는 반응을 시켜서 알코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소화 알루미늄 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는 수소화 알루미늄 리튬하고 물을 반응시켜서 알코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 그리그나더 시약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리그나더 시약 이름은 그냥 한번 들어본다 이렇게 하세요 자 마그네슘하고 이터너스 에터를 넣어가지고 자, 이와 같이 RMGX라는 이런 시약을 만듭니다. 이걸 이름해서 그리그나드 시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그나드 시약 과 반응을 시켜서 알코올을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알코올 뭐 만들었다 뭐 알코올 만들고 알코올 반응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반응을 우리가 자, 쉬었다가 반응을 알코올이 일으키는 반응을 보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SN1, SN2 반응을 설명을 할게요 쉬었다가 합시다